부동산 문제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인터넷으로 충분히 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한 변호사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바로 법률사무소 아신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은 부동산법은 물론 부동산과 관련한 여러 민형사적인 사건도 자그마치 천여권이나 되는 수임 경력이 있는 곳입니다. 내 전재산과 다름없는 부동산 문제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은 법률 행위로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충분히 대응하면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이미 언론에서도 소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상속 문제도 그리고 부동산 사기 등 형사적인 사건도 언제나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영상에 안내된 대표 변호사 직통 이메일로 접수해주세요. 그럼 언론에 소개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중개업의 법률사무소가 적극 뛰어들고 있습니다. 올 사월에는 법률사무소 아신도 부동산 중개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를 할수 있는 앱 서비스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는데요. 변호사가 중개 업무도 하고 등기 업무도한다. 이게 사실 기존의 공인중개사하고 법무사가 하던 일인데 그래서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논란이 좀 커지는 거는 변호사들이 좀 파격적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우고 있는 점이 한몫한 것 같습니다. 네, 언급하신 것처럼 비용이 기존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에 진출한... 아시는 법률 수수료는 33만 원, 또 중개 서비스 요금도 기존 중개 수수료의 절반을 받는다고 알려졌습니다. 등기 업무 서비스도 기존의 등기 비용의 절반 가격에 가능하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입니다.